저기 저 왕초보인데요 템좀주실분템좀주실분 저기요 네말땡 아니 게임인데도 그걸 아세요? 진짜 현실에서도 거짓인가? 정말 어이없다 난 거지가 정말 싫어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 어, 정말 여기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아, 난 우리 집에 돈 많은데 아이 뭐 먹을 거라도 드려요? 어, 어, 어, 어, 저, 저, 저기요 이 사람이 저 괴롭히는데 저 거지 아닌데 실제로도 거지라고 놀려요 도와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맞다 아, 나할 일이 있었는데 어? 이 거지가 누가 도와줄 줄 알고 거지면 거지답게 그냥 거지처럼 살아야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닌데! 거기서 거지야 정말 그렇게 생긴 것도 거지여서 그런가? 진짜 거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겼더라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깔 옷에 밑에는 골덴바지 맨날 거지들은 이렇게 입더라 저 실제로는 거지야. 부자예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너 티셔츠 현실에서도 파란 오토바이잖아요. 이 거지야. 펜날좀 구걸 좀 하지 마세요, 이 거지야. 저기요, 아까부터 듣자 듣자 하니까 사람한테 자꾸 거지야 거지야 이러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뭐... 좋냐고요. 실제로도 인성이 그런가 봐요. 어... 당신은 뭐예요? 저는 저. 거지랑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자꾸 거지거지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거지라도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인권 모독을 할수 있어요 어, 그, 당신이 뭐, 뭔데요? 저요? 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요? 저한테도 거지라고 해보시죠 네? 저한테도 거지라고 막 놀려보세요 명, 명, 명예로우시네요 다, 다음에 두고보자 거기서 안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 실험카메라입니다 자 오늘 공개서버에 가서 거지라고 심하게 무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공개서버에서 여러분들은 거지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바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따뜻할까? 이놈은 오늘 처음 왔는데? 펫 주실 분? 오늘 처 왔는데 펫 주실 분 네? 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 아, 저기요 지수님 너 어, 따라와요 이러는데 <웃음> <웃음> 뭐야 잠깐 <웃음> <약간> 갔다와 볼게요 <웃음> 네 갔다와 보세요 뭐죠? 어 이분이 <웃음> 어, 야, 차에 타는데 <웃음> 어 이분이 도와주신다 뭔지 몰라도 어, 데려다 준다 뭐 세상은 따뜻한가요 아직? 에이 <웃음> <웃음> <오, 아이고. 웃음> 이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이 물어봅시다. 이이물 대화하지 이세요봅시루이물어 바보들 찌질이아찌질이들이물 아. 어다다 사실 저 집이 정말 가난해요 어? <웃음> 그래서 더 타격이 컸네요 개념 없이 어디 지순이한테 까불어? 와 너무 착하다 감동이다 나좀 감동 먹은 듯아 진짜로 아니, 아니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이고, 아닌데? 이거 가져요 아무도나템 템, 주나봐 야야야 리아야 빨리 와이 <웃음> <웃음> 집으로 와 끝에 있는 집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빠, 이거 빠른 자동차 오! 뭐야?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틀러지어 <웃음> 뭐야? 저기 여기 계셨네? <웃음> 저가 거지 아니 아니 거지 아니라고요! 뭐야 키키 지즈이 거지잖아요 키키 니 네, 친추 끊어요 네 저분이 친, 친추 걸어서 지금 끊을게요 어 이분이 가족으로 초대도 해줬어 지순이 왜 어? 그지인 줄 아세요? <웃음> 이 사람이 괴롭혀요 어, 문 잠갔다! 와문 잠갔다. 문 잠갔다! 와 지켜졌어 <웃음> 가족으로 초대한 다음에 문도 잠가버리고 수지가 왔다 그리고 수지가 니가 <웃음> 거지야 이쌉 거지야 됐어 영. 아은 모자이크로 아 <웃음> <웃음> 어, 너무 착하지다 너무 감사합니다. 으응. 저 상처받아서 입양처불래요. 이렇게 <웃음> 보자 <해보지> 한번. <웃음> 너무 재밌고. 나... 은근 잔인한 이념. <웃음> <웃음> 헐 이런다. <웃음> 아, 너무 재밌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자동차는 감사합니다. 자동차 <웃음> 주셨거든요 이분이. 아 뭐죠? 음, 오. 오 야, 좋은 건데 돌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 돌려주죠. 돌려주고, 자 이분한테 그 아이템 주기로 아이템 주기로 해서 돌려주고요.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하네요. 저 가볼게요. 네 돌려드렸고요. 오 구독 오늘 점 맞는데 팻 주실 분 왔다 왔다. 냉. 네, <웃음> 네, 네. n o 오. 사람들이 도와주실 것인지 안 도와주실 건지. 오, 좀 말이 심한 것 같은데요. 현지에도 간장 비벼 먹죠.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개꿀 맛인데요. 어, 개꿀 맛인데? 거기다 오케이. 참기름에다가 계란까지 있으면 완전 맛있거든요. 어, 웃는다. <웃음> 웃는다. <웃음> 이건 뽑았대. <씨. 뿜었대. 웃음> <웃음> 그래서 가정에 대한 욕은 하지 말자. 맞았대. 어이게 뭔데요? 어? 이분이 저희 어? 집에 오라는데 또? 아. 일단 이분이 따라오라니까 가볼게요.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 팩트 말하는 건 맞지만, 놀리지는 맙시다. <웃음> 아, 웃기다. 기분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지니까 놀리죠. 어, 이분은 도와드리려고 그랬대. 아, 도와드리려고. 만약 입장받고 생각하면, 와, 이미 거지인데, 전 그지가 기분 더러워하니까 기분 좋은데요? <웃음> 진짜 웃기다. 너무하네. <웃음> 너무하네. <웃음> 너무하네. <웃음> 에듀케이션을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요. <웃음> <오, 오>. 영어로. <웃음> 좋아요. 방송에서 한번 구석에 앉아 봅시다. 이렇게. <웃음> 어, 수리 님이 날 봤어. A few moments later. 어, 사람들 몰린 것 봐. 지켜 주려고. 와, 이제 세상에 아 따뜻한 건가? 지수님, 저희집 가실래요? 제가, 제가 와, 도와드릴게요. 와 와, 머리 따뜻해요. 가볼까요, 한 번? 이 나쁜 놈들아, 지수님 건드리지 말라고. 오, 오, 오 똑같았다. 똑같았다. 오, 사막용으로 저한테 줬어요.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아, 밖에서 영준이가 저 괴롭혀요. <웃음> 아, 이렇게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저, 그냥, 저, 그냥 입양 접으라구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진짜 여러분들 세상은 너무 따뜻한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면 은또 지켜주고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사회 실험 정말 세상은 따뜻했다 나쁜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이분처럼 용서치 않았다 영준아 영준아를 부르면서 화내고 있는 모습 세상에 있는 모든 영준이에게 미안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게 그러게 어쨌든 이름 좀 없을만한 걸로 할걸 네 어쨌든 여러분들 몰래카메라였고 실험카메라였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세상은 너무 따뜻하고 오늘 감동받고 갑니다 너무나 재밌었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또 콘텐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 안녕 님 이거 몰카임 네 유튜버 아씨 깜짝 놀랐네 <웃음> 야 거지야! 진정하 쌤, 영진이 욕한 거 죄송합니다. 괜찮 괜찮. 네가 무슨 유튜버야? 구독자 10명은 되냐? <웃음> <웃음> 80만 명인데 많다. 뭐래? <웃음> <웃음> 키키키키키. 이거 쿠키 영상으로 봅시다. 쿠키 영상 넣어 주세요. 그럼 빠빠.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